한명 내동댕이 치입니다 <목소리로> 내동댕이 뭐 아, 그 몰라도 다만가 예! 가보 아싸! 가위바위보! 가위바아 아아 심장에! 아 심장물좀묻히면 전혀 안나 준비 운동을 안 했는데? 하나! 둘! 우 예! 한번만잠면만면깐 조시. 야 아, 근데. 조시야. 그게 내등생이야나취안 맞았는데. 이바이보안내어진 거가 이바이보. 춥지? 야, 춥대 하지마 봐. 이제 우리 들어가자. 고양이가 수영하는하처럼 해줘. 하하하하하하하하고양하가수영하하하 어 에다 에다 어어어어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것도 나. 아네 이번에 마지막 컨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회 콘서트 했는데 뭐 중간 중간에 팬 미팅도 하고 악수회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 했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도 더 많은 거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콘서트! 야! 오늘 정말 모든 걸 쏟아 보여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정화 씨 그렇죠. 자신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제가 오늘 컨디션 최고거든요. 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정화 씨 모습 중에 그렇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거 같아요. 그게 네, 반면 <웃음> 아 원래 또 <웃음> 준희는 또 이제 콘서트에서 오, 열심히 하기 오, 위해 체력을 아니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제 각자마다 그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자거든요. 컨디션 스타일도 있고 저 방금 자고 스타일. 일어나가지고 네. 이번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자는 거. 멤버 관찰기 <웃음> 관찰기를 <웃음> 찍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야, 송송 같다. 또 아, <웃음> 콧구멍 하면 또 우리 빨넁빨넁빨넁 <웃음> <burning>, 콧구멍 빨넁빨넁 볼넁. <웃음> <burning. 웃음> 네, 사도 돼요 그냥. <웃음> <웃음> 네 저희가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니까? 조용안쓸 수... <웃음> 수가 없긴 한데 아직 안쓸 수가 없긴 한데 승관 씨는 뭐 하시는 거아 승관이 오. 항상 그 프랭크 오. 자세를 유지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막 되게 많은 걸 하거든요 지금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아, 승관 씨가 또 고관절이 안 좋잖아요 네? 뭔 소리예요? 네. 네. 뭔 소리긴 한 소리죠! <웃음> 오늘 콘서트도 잘 하시고 네. 오늘. 콘서트 ちょっと 화이팅! ちょっと待って, ちょっと待って.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 네, 아, 같이 인사를 <웃음> 하고 싶었는데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혁순, 터 순서, 터 에버리, 도, 켜, 터 베비 톡, 톡, 톡, 내게 노크를 네. 해줘 혹시 아, 오늘 어, 어떠신가요 어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오늘 아주 컨디션 항상 예. 늘 언제든지 Always, Always, 아, I'm ready Always, You're a d y Yes, I'm ready You're a d y I'm ready, You're a d y I'm r e a d y You're a d y I'm ready, I'm ready 여기 네. 오니까 뭔가 네.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 어떤 영화가 생각나야죠? 뭔가 영화에서 나쁜 그런 장소잖아요 네 뭔가 여기서 딱 이렇게 실제 <웃음> 결투를할것 같은 아 그럼 영화 패러디 한번 갈까요? 네. 우리 아버지의 원수 더운 씨, 우리 아버지의 원수 <웃음> 이동현 <웃음> 넌 우리 아버지를 죽었어 내가 어떻게 해? 마지막 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이거 뒤돌아. 봐. 됐 뒤돌아 봐 우리 세발 간단한 손으로 골라 함께 간다 시작 야이 <웃음> 발 누나! 누나! 나 어떻게 하지 않을게? 내일 쉬는 날인데 뭐할 거예요, 후지? 그럼 홀리데이지! 홀리데이? 내 뭐하지? 사실 뭐 할지 생각 안 했다가 수영해야겠다 싶어서 수영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아마 엄마 아빠가 저를 부르지 않을까 저는 내일 호텔에만 있을 예정입니다 수영하고. 호텔에 있다가 뭐 저녁에 밥이나 한끼 먹지 먹. 그래서 <목소리> 멤버들이랑 뭐 수영을 한다던가 낮에 수영장 갈래? 낮은 아마 다 잘걸? <웃음> 아예좀 밝을 때 수영장 가가지고 거기 좀 <웃음> 오늘... 누워있자 자 이제 한 시간 뒤면 공연인데요 잘 거예요 30분은 좀푹 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연 재밌게 보고 가세요. 너무 누워서 좀 그런다. 공연 재밌게 보고 가요. 공연 때 봐요 여러분. 그냥... 오? 찾으시고. 나 머리 되게 작아 보이네 이렇게 네, 내 손으로 내 머리들이... 네. 내일 이번에서 쉬는 날이에요. 근데 요 DSC 안 쉬어. 왜냐면 제가 종금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항상 잘 챙기고 누구보다 더잘 챙기고 여러분 걱정도 필요 없고 어, 그냥 재미게 제가 하는 방송 제가 하는 무대 제가 만드는 음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늘 민규 민규하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소리 한번 지를게다 같이 오케이. 하나 둘셋야 yeah! yeah! 좋아 좋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멤버들? 아니요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또 너무너무 괜찮고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 무대에서 다 분출? 갑시다 네. 나 하고 옵시다 송출 송출 한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내가 어, 요령 피우는 순간 옆에 멤버들이 힘들다는 거 하나 둘셋 파이팅! 어깔끔하요 힘내서 지금 다들 약간 지쳐 있는 상태지만 그렇지만 저는 지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대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힘내면서 다들 에너지를 서로 복도 보 주면서 그 말도 해주고 서로에게 격려, 그런 에너지를 나눠 주면서 서로에게 이런 멋콘서트 뭐 멋진 콘서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일로 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또 한번 저희의 우리끼리 새로운 역사를 또 쓰고 네 멤버들 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어, 와주신 모든 캐럿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5회 공연 동안 이제 또안 다치고 이렇게 잘버텨줘 우리 세븐틴 버 멤버들 감사합니다. 아어요 했어. 가면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우리 바로 다음 주에 우 이동해볼까요? 오케이! 고등학교. 자 아, 바쁩니다. 바빠요 정말. 아시죠? 아이들 컷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서 점프해야 돼요. 네 하나 둘셋 아이들 컷! 아스트급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소식이 있죠? 아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아, 세븐틴이 5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는 아 소식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아, 한번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아 박수 한번 치고. 네 많이 고프시죠? 네네. 네, 먹으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어떻게 일본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나요? 아잘 구해보십시오 네. 네. 네 너무 고동하네요 어떤 게 가장 맞아. 맛있었죠? 어. 어젯밤에 먹은 어 라면도 맛있었고요 맛있었 어. 지금 먹는 이 네. 보쌈가 맛있을 거 같고요. 이 보쌈 진짜 맛있어요. 어제 밤에 라면을 드셨나요? 네. 아, 워낙, 마주, 마주 아 맞다 맞다. 오. 디노랑 막 나가서 먹었다고. 정말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득 문자네 아, 아. 치킨을 먹고 나갔어요. 와아 그래서 양념치킨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양념치킨 맛있어. 아 저는 프라이드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아이 보쌈을 말이죠. 네네. 아, 지금 저희가 그쌤 뉴스를 정하는 저 뻥빵이 아, 아니, 아,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저, 저, 칠을, 그 다음에 저 지금 그 뭐가 뭐하는지 갑자기 왜 먹방이 되는 거지? 아니 먹으면 왜, 왜 샐러드도 한입 먹으면 다람쥐 같지 않아요? 음 볼래 음식을 넣어 놓고 더 넣어요. 음 <웃음> 음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 가고 이제 평안하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주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음 네,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먹방이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먹방이 네, 네 <웃음> 승관이 이쪽으로 승관 씨! 지금 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 지금 악수회를 끝냈는데 어 네. 악수회로 삼행이 잠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준비하세요. 아 좋아요. 하나, 하나 둘 셋. 아 악. 아. 어 히. 하나, 하나 둘셋수 수. 하다수것 같은데. 호시로 한번 해주세요. 사이타마로 해주세요. 사이타마. 하나 둘셋 사. 사이타마 먹고 싶어. 사이 먹고 싶어요. 하나 둘셋 이. 이렇게 콜라가 왔어 오! 하나, 둘, 셋, 타! 타들간 모기 한잔 먹으면 안 죽어!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마! 마. 마이토! 아겠습니다저소 <웃음> <와. 웃음> 네, 주시겠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아, 저 콜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형이니까 줄게요. 아, 알겠어요. 나였다면 어떤 콜라 뭐, 줄것 뭐, 같니? 뭐, 조용고오 <웃음> 아 진짜 안 돼요 말투에 매일 재밌었어요또 공연 끝나고 부모님도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아 공연도 보셨어요.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 뽀뽀를. 아. 이게 네.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네. 정한 형이랑 엄마하고 동생이랑 뽀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어, 가족들한테 뽀뽀 잘하고 가족한테도 뽀뽀 를 이렇게 사랑 애정 표현 을 해야 된다 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나 뽀뽀를 좀. 아 가족들끼리 이제 많은 사랑 네. 네. 어, 유지하면서 정한이가 좋은 전, 전도. 네 그렇죠. 네. 부모님들하고도 네. 또. 아 근데 이게 한번 하니까. 자주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이 어렵지 그렇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고 있어요. 계신 네, 여러분들도 보고. 캐럿 분들도 어, 지금 어. 당장 가서 뽀뽀 한번 해드리고 오세요. 뽀뽀 한번 해드리고 네. 오세요. 네. 저희도 한번 할까요? 에이, 아, 저희 아, 또 네. 아, 네. 가 네.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오늘 <웃음> 네, 이렇게 가족이라면서요. 아, 그렇죠. 가족이죠. 오늘도 가족이라면서 아니, 말로만 가족이였어? 가족, 가족인데 엄청 어, 해주세요. 아니, <웃음>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해도 되요 이러면서 눈을 네. 알겠게요하나만안고아니알안 할래요? 저희는 상황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어, 포토에서도 어, 다음 이제 앵커 분들과 함께 어,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일본에서 어, 소식을 전해드린 에스쿱스 정환이였습니다 자! 자카르타에 계신 특파원! 안녕하세요! 아, 연결 되나요? 아 네! 네네! 네. 네 들립니다! 네 자카르타 특파원 맞아요! 네아 저희 차례에요아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웃음> 자카르타 저희 다음 지역으로 갈 건데요 제옆 자리에는 민규, 아이, 앤 호시가 있습니다. 양 옆에. 식사는 하셨나요? 아 식사를 <웃음>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못 드신 분들도 계시는 거요 왜냐면 또 금방 사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월요일 10시 10분쯤에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때만 해도 뭐 식사 좀 하시고 싶어 배고플 텐데. 네. 아침에 꼭 챙겨 먹어야 돼. 아침이 진짜 뭐 음료가 왔습니다. 보시는 오렌지 저는 생수. 네. 네,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몇번을 사왔는데 아 이거 비행기를 o o d p e r s o 좀 달라가지고 이 u r e if 손으로 제대로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t o u a n y w h e r e t o e a g i n a i n a o u e t 렛츠고 오케인아예잭카운터아오늘은또 힘내서 열심히 활기차 공연을 해봐야죠 하나 둘셋예드어드 안녕하세요 어, 자카르타 특파원 베넨 조슈아입니다 예, 네. 네 저희 세븐틴이 지금 자카르타에 와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공연을 했죠 음. 아이디어컵 세븐틴 공연 맞아요 맞아요 어제 네. 자카르타 공연을 했죠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캐럿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오시기도 네. 했고 그리고 어, 정말 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공연 내내 계속 굉장히 열광적이게 그 호응해주시고 에너지가 넘어 주셔가지고 네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고습니다 네. 어, 어저께 소식을 들었는데 네, 네. 우지씨 수영장 안에서 네. 네, 네. 잠수해서 걷기 했다는데 잠수해서 걷기요? 네 우지씨를 한번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지씨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우지입니다 네 자카르타 저희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의 장점은 수심이 좀깊다는 점. 그래서 수심이 깊은 물에서 바닥에 닿아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진짜 힘들어요. 와, 진짜. 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솔직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어 그냥 하는 거예요. 자카르타 그럼 삼행시 갈까요? 자카르타는 사행시 아니에요. 아 사행시, 네 사행시입니다. 제 차다 일어나.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자! 자다 일어나 가지고 좀 어? 집중 어. 좀 해. 카 카를 타면서 어, 바람도 어. 맞고 어, 이렇게 호텔 숙소 나와 가지고 좀 바람을 맞아야 정신 차려질 거 아니야. 알겠어? 네. 르르 <웃음> 네. <웃음> <웃음> 뭐라고? 세 <웃음> 네. <웃음> 네. 이거 봐. 하나 둘셋 르. 르와르 영화 알아? 르와르 하나, 둘, 셋, 차! 털어. 과연 이걸 어떻게 살린 거야? 과연? 네? 과연? <웃음> <웃음> 아 이거 뭐 보다시피 이 저희가 어 저희 투어를 네 즐겁게 이렇게 즐겁게 들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어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인데 그럼 다음 지역의 특파원 한번 불러볼까요? 네 신호를 보내는... 제가 yeah. 그럼 신호 번호로 갈게요. 아, 네, okay. 자 갑시다 신호를 보여봅시다. 아, okay. 아이디어, 아이디어 네, 컷 특이하게. 오 아네 세븐틴 뉴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도경과 우지가 아,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도록 됐는데 분양잠깐르 타에서 신호 보낼때저 네.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입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 바로 여기로 왔네요. 네. 아, 입수하면서 여기로아 그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하... 자 오늘은 저희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셈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또 어제 저희가 싱가포르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섯 시간이 걸려서 싱가포르 도착했는데. 맞아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야 정말 오랜만에 싱가포르 팬들을 볼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재밌게 한 거, 공연을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요. 맞아요. 또 혹시 우지 씨가 또 소식을 또 전할 게 있으면 좀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사실 원래 저희가 그 투어를 다니다 보면은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각자의 그 비행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이제 초반에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쓸모가 있거든요.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뭐 TV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어, 뭐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네.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네. 이게 후반부 투어로 오는 순간 다 물로픔이네아 <웃음> <웃음> 예, <웃음> 있는, 소리 안 나요. 네, 그 있는 모든 네. 영화를 다 봤고 네. 모든 그 TV 프로그램을 다 보고 네. 이, 정, 이 앞에 있는 TV는 쓸모가 없어지는 네. 순간이 와요. 밥도 웬만한 면다먹었고 정말 웬만한 건다 네. 네. 먹었기 때문에 네. 라면만 먹게 돼요. 네. <웃음>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네. 그 전까지 정말 꾸준히 잠을 자지 않다가 비행기에 타는 순간 바로 잠을 아, 들어서 네. 도착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 요즘에는 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 타서 비행기 출발하고 나서 바로 눕혀고 바로 잔 다음에 눈 떠보면은 한 3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어, 그땐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나죠아 큰일 나 거죠, 이제? 저는 그럴 때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음악을 음. 다운을 했놔요 왜냐면은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도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을 다운, 듣고 싶은 음악들을 많이 다운 해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시간좀 남아. 그때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좀 누워있으면 잠이 와요. 그럼 이제 자고 나면은 도착해 있는 거죠. 음, 저장의 팀.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이 비행기 있는 영화는 영화는 다 봐가지고... 맞아요... 다 왔어요... 응. 큰일이에요... 비행기 어떻게... 자면 되지... 자면 또... 가서 못 자잖아요... 가서 놀면 되지... <웃음> 그렇구만... 컴 패션? 오늘 약간 좀 오드스쿨 좀 힙합답게 옷을 입었어요. 네. 엄청 커요. 항상 다른 모습 여러분한테 보,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자리 앉았네요, 창가 자리. 네, 창가 되게 좋아하거든 저도 좋아하는데 원래 한 달간 항상 창가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 활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음악방송은 안 하고 있는데 네네. 라운지 옆에 편의점에 인기가 샌드위치가 파는 거예요 응? 제가 아까 지금 그거 사먹을거든요 진짜로?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그런 그러... 아 이름이 그거야? 재밌네 심사해주시는 직원분 있잖 그분께서 나한테 방문교사를 아 보고 있다고 정말 아, 되게 신기했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신기합니다 그런 분은 간절한 비행기 아울렛 시습스다 실수 큰거든요자 이제 다음 지역부터 네. 소식을 전해줄 멤버들은 몰라야 예, 예. 그 올라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대요 지금 나온 멤버들이 이제 정확히 아, 이제 원우, 승 그리고 디노, 디에이츄 이렇게 다섯 예. 명 남았거든요 그쵸. 여기서 재미난 조합을 찾아봐야죠 캐럿분들도 네. 그 흔치 않게 보이는 어. 그 조합들을 좋아하시니까 약간 아,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원우 디는 어떠세요? 아... <웃음> 굉장히 재밌을 것같아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아 마음에 듭니다 네. 오히려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할 건데 할 건데 굉장히 <웃음> 굉장히 재밌는 <웃음> 점이 굉장히, <웃음> 굉장히, <웃음> 아, 굉장히 아, 네. 방송용처럼 네. 나오게 돼 오히려 방송용으로는 가장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디노. 딱 정석 아그렇죠세 네. 명이 남았잖아요 이제 또둘 하나 리긴좀그러으니까 같이 하면 돼세 명이서 같이 아, 승관, 승관, 준, 디에이죠아 그렇죠. 승관이랑 디에이드 주이를 얼마나 싫어할지 정말 이제분안보바 뻔하네요 혼자서막국에서월국에서네 아, 이게 한국이라한국 한국에서 한국 같이 하국 그렇죠 국에서 네. 한국에서 뭐, 네. 한번해 볼까요? 아, 저희한 입술로 네. 할 거예요. 아, 입술로 한국에서 한국에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국에아한국에니 한국에서 아국에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도겸 씨 그때 절로 이렇게 입사해요. 아 어, 자카르타에서도 입소했잖아요. 저희는 싱가포르에서도 네. 아주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네.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또 네. 오늘 공연도 싱가포르에서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즐겁게 잘안 다치시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아, 멤버들. 네 모두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여러분들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맞아. 좋은 하루 되시고 맞아. 항상 맞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네. 갑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네! 여기 네 원흥! 원흥! 원흥! 여기까지 내보내주세요. <웃음> 자르지 마시고 이거 왜또 많이 다 달래? 이거 왜지 많이 달래? 무승 go back 이 시도때로 돌려 나도 썸명함이 풀 보이 최수는최는 최순수는 인간적인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한 모습들. 오히려 그런 거를 팬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 같아요. 이게 또 무대와 밑에 갭 차이라고 하시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자, 그럼 다시 무대 모습으로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요. 네, 아까 아이고. 이제 리허설할 때그 모습들 공연 이제 무대 전과 무대 이제 네. 준비 그렇 준비 하고 나서 그쵸, 이제 갭 차이를 저희가 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까간 되게 되게 프리한 프리한 느낌 약 여기 막 머리 뜨고 네, 머리 이망한기 지저분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메이크업도 하고 좀 인간적인 모습을 네. 보였다면 좀 약간 인형 같은 느낌 그렇죠 인형 같은 느낌 네. 됐습니다 어, 뭐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무대를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셋 파이팅! 아갭 차이 성공 아, 오케이 성공 노 디노. 비노가 네. 오늘한번 네. 네. 도움 요보부록합시다 네. 파이팅구 자 우리 형님들 아하! 저희가 드디어 1년 만에 또 싱가포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주 하다 콘서트 큐시트지만 늘 처음인 것처럼, 네 마지막인 것처럼, 네 열심히 해서 보여드립시다네 오케이. 진정한 세븐틴 힘낼 수 있다. 하자 하자, 파이팅! 어, 어, 하나 둘셋 파이팅! 쌍꺼을할수 있어요 어때요? <웃음> 웃기죠 <웃음> I o n t